평산마을 주민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 급기야문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명예회소가 협박 등 혐의로 구구단체 회원 4명을 고소했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출신 의원들은 양산으로 와서 경찰에 항의했다. 양산 경찰서도 당일 평산마을의 주거지 사생활 평온 침해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와 제한 통고를 연달아 내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 집무실로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나. 라며 사실상 욕설 시위를 묵인하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졸렬하다 며.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에 극치. 라고 맹비난했다. 허벅 시위까지 등장할 판이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문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 시위 철수를 촉구하며 일주일 내로 보수 시위 대가 철수하지 않으면 박전 대통령 대구 사저 앞에서 보복 시위를 하겠다고 경고.